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파워포인트 팁은요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파워포인트에 영상을 삽입했을 때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였는데요 그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재생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잘 재생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버벅거림과 그리고 재생이 안 되는 경우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이유냐면요 바로 파워포인트에 영상의 확장자가 mp4일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파워포인트 2016버전과 2019버전을 활용하고 있다 그럴 때 mp4 파일을 집어넣어서 내 컴퓨터에서는 정말 재생이 잘 됐는데 막상 이 파일을 2010버전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재생을 했을 때 재생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느냐 2010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mp4 파일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재생을 하려고 하면 애플 퀵타임 플레이어라고 하는 코덱을 꼭 설치해 달라고 뜨게 되는데요 이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막상 재생하려면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생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잘 보셨죠 코덱을 설치해도 이렇게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는 영상을 다시 인코딩을 해주는데요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은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의 확장자가 mp4 파일이라면 wmv 파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내 영상이 mp4 파일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 가지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내 파일이 mp4 파일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mp4 파일이라면 인터넷에서 카카오 인코더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카카오 인코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에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mp4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파일 추가 눌러줄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확인했던 mp4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줄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원본 파일 정보와 생성될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에는 처음에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wmv 파일로 바꿔줘야 하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일반 파일 변환 맨 아래쪽에 WMV를 선택해 주시고 WMV를 눌러주시면 변환값 설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막은 굳이 하지 않을 거니까 자막 사용은 해제 그리고 오디오는 사용할 거니까 넣어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비트레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 비트레이트가 전체적인 화질을 뜻하는 건데요 이 화질이 1200이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4000에서 6000 사이를 선택해 주시면 화질이 꽤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6000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디오에도 마찬가지로 280보단 256 정도가 오디오도 꽤 괜찮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설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변환 시작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해둔 저장 폴더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변환 시작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2010버전에서 재생을 해보고 있는데요 2010버전에서 그냥 mp4 파일을 넣었다면 이렇게 버벅거릴 텐데요 비트레이트가 낮은 1200으로 재생을 해본다면 화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버벅거림 없이 재생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레이트가 높은 형태로 재생을 한다면 훨씬 화질이 좋아진 채로 부드럽게 재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봤을 때 최상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하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mp4 파일을 wmv 파일로 바꾸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0 버전 사용자분들도 나름대로 재생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이 방법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실수를 방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버벅거림과 그리고 재생이 안 되는 경우 이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용량이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의 용량이 커지는 경우는 파워포인트 안에 영상이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제가 슬라이드에 영상을 넣은 채로 파워포인트를 저장을 해봤어요. 일단 가장 먼저 고화질 WMV 파일의 용량을 확인해봤더니 73.6MB에요. 그런데 영상도 같이 저장을 하니까 74.2MB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즉이 영상이 파워포인트 안에 저장이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만 저장했을 뿐이지 만약에 이런 영상을 5개에서 10개 이상 저장을 한다면 용량이 정말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안에 영상을 집어 넣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버전도 다 똑같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상단에 삽입을 가셔서 오른쪽에 비디오 그리고 비디오 파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WMV 고화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삽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주신 뒤에 파일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영상이 슬라이드에 전부 다 삽입이 되는 게 아니라 재생 링크만 따온 거예요 즉 파일을 연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안에 영상은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파일 연결한 ppt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했더니 파일의 용량이 660KB로 줄어든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굳이 파워포인트 안에 영상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영상과 파워포인트를 따로 분리를 해두는 경우가 ppt 파일을 재생할 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다른 컴퓨터로 가지고 갔을 때 재생이 될까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 파일만 가져갔다면 재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파일과 영상을 같은 폴더 안에 집어넣은 상태로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마우스 오른쪽 새로운 폴더를 만든 뒤에 오늘 발표 자료 이런 식으로 해둬요 그리고 ppt 파일과 영상 파일을 같이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켜보는 겁니다 재생이 잘 된다면 이 폴더 자체를 복사해서 usb로 가져가는 거죠 usb로 가져간 상태에서 이제 이 폴더 자체를 그대로 바탕에만 해 두시고 재생하시면 영상 재생이 아주 말끔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까지 영상을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었을 때 오류가 날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영상의 확장자는 WMV 파일로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WMV 파일로 바꿀 땐 카카오 인코더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 ppt 파일의 용량이 커지는 건 파일 연결 기능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usb를 활용해서 다른 컴퓨터로 옮길 땐 영상과 ppt 파일을 같은 폴더에 집어넣은 채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을 때 오류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유용했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